뭐든지 원샷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참. 오늘은 해외 대송으로 주문한 음료인데요. 남미에 있는 나라 페루의 인기 음료인 잉카 콜라를 마실 거예요. 잉카 콜라는 황금색 콜라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1935년부터 만들어진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음료수로 국제적으로는 더 골든콜라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코카콜라가 1위를 못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스코틀랜드 하나는 바로 페루라고 하네요. 브랜드 론칭 자체를 페루의 수도 리마를 400년 기념일에 했다고 하는데요. 잉카콜라는 영국에서 이민 온 조세 로빈슨 린델리 씨가 레몬 버베나를 주재료로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레몬 버베나 레몬, 그라스와 비슷한 난민 출신 허브라고 합니다. 페루에서는 잉카콜라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코카콜라가 레시피까지 바꿔보았으나 실패했고 코카콜라랑 계약을 맺은 맥도날드는 잉카콜라를 팔기 위해 코카콜라에게 미안라라 라며 몇 번이나 협상까지 벌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정말 무슨 맛인지 궁금한데요? 빨리 원샷해 보겠습니다. Thank uh you. -huh. 남미의 냄새가 나는 맛이었거든요. 항상 5점 만점을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10점 만점을 두고 얘기해 볼게요. 10점 만점에 9점이에요! 그만큼 맛있다는 뜻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인카콜라는 코카콜라와 펩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취향 차이가 또나뉠 거예요. 인카콜라는 펩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단맛이 많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코카콜라처럼 강하고 어메이징한 탄산이 느껴지는 매력이 있어요 정말 달달하고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맛이었어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차!